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쌍꺼풀을 해도 무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연예인의 예쁜 눈이 자연산인지 아니면 쌍꺼풀 수술을 해서 만든 것인지 단번에 알수 있는 그 눈썹의 위치에 대해서 어,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눈이 크면 시원한 인상 혹은 뭐 소의 그 눈마을과 같이 이렇게 순한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은 이는 눈썹이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어, 느낌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. 여기 사진에서 쌍수를 한 동양인과 쌍수를 하지 아니한 동양인의 눈썹을 보시면 쌍수 안한 동양인의 눈썹은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에 그 쌍수한 동양인의 눈썹은 눈과 가까워지면서 그 인상이 좀싸나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또한 쌍수를 한번한 한 것보다 두번한게 두번한 것보다 세번한 게, 어, 눈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쌍수를 하게 되면 눈썹과 눈 사이의 살을 어느 부분이라도 좀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 제거를 하고 나서 꼬매게 되면 봉합을 하게 되면 눈썹과 눈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,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연예인이 눈이 큰데 굉장히 눈썹이 이렇게 가깝다 할 경우에는 아 쌍수 했네 하고 어, 대략 음,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어, 눈이 커서 이렇게 예쁜 건 뭐냐 아 그럴 경우에는 어, 여기 보시다시피 그 눈썹이 우선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요 어, 그 다음에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아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, 굉장히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어, 또 여기 이런 얼굴형에 있어서는 그 눈에서부터 어, 입까지 거리가 이렇게 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눈에서부터 입까지 거리를 중안부라고 합니다. 이 중안부가 긴 얼굴에 있어서는 눈썹이 눈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좀 희한한 비율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, 이런 비율은 눈썹하고, 눈썹에서부터 하고눈썹 눈까지의 비율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비율이 이런 비율은 사실 자연상에 존재하는 비율이 아닙니다. 이거는 그 의술로 인해서 의란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비율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비율이 아닌 그 희한한 비율이 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연예인 중에도 이렇게 눈과 눈썹 사이하고 눈하고 입까지의 거리 비율이 이런 어, 긴 얼굴 쌍수에서는 그 이런 희한한 비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음,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중간 안면부, 이 중안부 얼굴 비율에 대해서는 그 차차 동영상으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왜 쌍꺼풀 수술을 하면 그, 눈썹이 눈하고 이렇게 붙을까? 눈썹하고 눈 사이 거리는 전태궁이라는 관상학에서 어, 부동산 운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어, 부분인데, 왜 쌍수를 하면 가까워질까? 어, 이것을 알기 쉽게 그 설명을 드리면, 우리가 이렇게 먼산 쳐다보고 있을 때나 멍 때리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봅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하고 보는데, 어, 누가? 박현 선생님? 그러면? 네 하고 눈썹을 이렇게 치켜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멍 때리고 있을 때 누가 몰래카메라로 딱 찍으면 이런, 눈, 이런 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셀카를 찍거나 뭐 그럴 때는 여러 번 찍죠 그래서 눈에서부터 눈썹이 멀리 떨어져서 예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찍고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눈썹을 저도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, 그래서 의식적으로 있을 때는 눈썹을 이렇게 예, 올리고 있게 됩니다 어, 그런데 먼 산을 쳐다보고 있거나 어, 남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을 때는 어,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어, 그래서 남은 대부분이 이런 얼굴을 봅니다 어, 아 박현 선생은 저런 얼굴이야 하는데 나는 내가 어, 진짜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건 항상 거울로 보는 이 얼굴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보는 내 얼굴하고 내가 보는 내 얼굴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쌍수를 해서 눈이 커지게 되면 그 비주얼 필드 이 필드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, 쌍수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어,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야 시야가 이렇게 확 터져서 어, 시원하게 볼 수가 있는데, 쌍술에서 눈이 커지면 이 눈썹을 더 이상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딱 내려오게 됩니다. 물론 눈은 커지죠. 눈은. 이 상태에서 눈이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눈은 커지는 반면에 눈썹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눈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썹은 눈에 묻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쌍술을 해서 눈이 커지면 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요. 어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찾아보면 남자의 눈썹은 눈썹뼈에 붙어 있고 여자의 눈썹은 눈썹뼈보다 조금 상부에 붙어 있습니다. 물론 뭐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, 어 일반적인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는 눈썹이 좀더 높고. 남자는 눈썹이 좀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눈썹이 낫다 싶으면 어, 남성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어떤 남성이 좀 눈썹이 높다 아 그러면 좀더 어, 부드러운 어, 남자로 어,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진에서 보, 보시다시피 사실 눈 크기가 중요한 게 아, 아닙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사람이 더 눈이 큽니까 아, 그 남자가 눈이 크죠. 그렇지만 남자가 눈썹이 가깝고 여자가 눈이 작지만 여자가 눈썹이 훨씬 멉니다.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어느 쪽 왼쪽이 남자고 오르, 어, 한쪽이 남자고 어, 한쪽이 여자라는 것을 어, 누구도 다알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눈의 크기가 남자 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눈썹의 위치가 더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것을 판별하는데 중요하다. 이것이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눈썹이 그 눈에서 이렇게 멀면 왜 우리가 시원한 인상을 받을까요? 그게 어떤 이유에서 어 그런가 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그 예전에 그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어, 어떤 어 사람을 보고 어떤 남자나 여자를 보고 야 예쁘다 아니면 잘생겼다 호감이 간다 아니면 호감이 가지 않는다 그거를 판단하는 시간을 재봤더니 0.15초 안에 판별이 딱 된다고 합니다. 0.15초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이 사람은 예쁘다 이 사람은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. 그러면 0.15초 안에 그 사람이 쌍꺼풀이 있는지 눈이 얼마나 큰지 코가 높은지 이런 거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는 순간 비율로 딱 보게 되는데 우리가 눈이라고 눈의 비율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바로 이전태궁 눈썹에서부터 눈 아래까지 애교살까지죠 그 부분을 통째로 다 눈이다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눈썹이 눈에서부터 가까우면 0.15초 안에 아 답답해 하고 느껴지는 것이고 눈이 조금 작다고 하더라도 눈썹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딱 보고 0.15초 안에 야 시원시원하네 아 이렇게 예,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. 이렇게 눈썹에서부터 눈까지의 이 부분을 눈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눈두덩이 부분을 전택궁이라고 합니다. 관상학에서는 밭전자, 그 집택자에서 부동산 운을 보는 어 요새 뭐 시체한 말로는 뭐 아파트 평수다 아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이 전택궁 관상 성형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